숲세권이라고 얘기하고 대구 외곽에 위치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가 좋고 새소리가 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빌라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빌라는 묻지도 마세요. 거래 의 절벽이 아니라 거래 의 얼음입니다. 현재 복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가격들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을 예전 가격으로 내리니까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기미는 1%도 없습니다. 5년 동안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들은 세력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고 규제 완화, 세제 완화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현재 보시는 협성 휴포레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 가격이 3억 5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20년도에 일부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5억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전혀 없다가 현재 일부 거래가 있으면서 최근 거래는 예전 가격보다 더 하락한 3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33, 4평 비타의 마찬가지. 많은 거래가 없었지만 일부 거래가 상승된 거래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예전보다 한참 하락한 2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34평 마찬가지 C타입. 일부 거래가 좀 있었지만 예전 최하 금액은 3억 3천 9백 최고가는 나홀로 6억 1 0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금액은 억중후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근자에는 다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3억 4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43평 거래가 많이 없었지만 예전 최하금액 4억 6천 최고가 7억 1천만원 그리고 건자의 4억 7천 43평 A타입 거래가 거의 없고 나 홀로 7억 2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는 76건에 전세 44건 동일 매물을 묶어서 확인하게 되면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42명 전세로 16건, 월세로 12건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이 아파트의 깡통 전세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 전세, 예전 2022년도에 전세 거래된 금액들이 3억 5천. 전세를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한다고 보는데, 22년도에 평균적으로 3억 2,3천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보게 되면 현재 거래된 금액들은 3억 4천, 3억 4천 7천 그렇다면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집주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만기 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전세 세입자들까지도 대부분 물려서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없고 미분양 할인 판매에 아파트도 구입할 수 없는 시기 돈이 정발이 되었거나 대부분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대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기존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이 예전 금액보다 더 하락한 금액으로 구입했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다시 한번 추경매수를 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신규로 건축된 아파트들이 아니라 2018년도에 건축된 아파트, 옛날 구축아파트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구축아파트들은 계속해서 폭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더블 역세권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대구역센터를 자입니다. 역세권은 대부분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고 외지인들이 많이 투자 투기를 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구의 현지인들도 많이 투자를 했죠. 세대수 1005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고 최고층은 39층. 사용성인은 2017년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설사는 GS건설. 25평의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500에서 4억 초반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0년대에 급상승을 합니다. 5억 4천 5백까지 5억 중반대의 일부 거래가 있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다가 현재 바닥으로 내려오는 금액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억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5평에 5억대까지 올라간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3 0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후반대의 거래 금액 그리고 20년도 급상승을 하면서 나홀로 요 5,800을 찍습니다. 그리고 일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4억 초반대, 5억 후반대를 계속해서 거래가 되다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은 금액은 3억 4천, 그리고 일부 거래가 되었는 금액들은 3억 7천에서 3억 후반대, 그리고 35평 A타입.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는데요.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6억대, 5억 후반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고가 7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35평의 아파트가 7억대를 기록하는데 신축이 아니라 구축아파트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근사에 다시 3억 후반대 2018년도, 19년도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일부 상승을 하지만 은 4억 중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뭐 제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지만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35평 B타입 일부 거래가 없지만 나홀로 7억 4천을 찍고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5억 초중반대. 그리고 현재는 예전보다 더 한참 내려간 금액대로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9평 마찬가지. 거래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많았는 아파트들 최고가가 7억 초반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3억 후반대 30평 마찬가지 최고가가 6억 중반대 현재 거래되는 금액대가 3억 중후반대 하지만 전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엄청나게 갭 투자를 많이 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도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평균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오지만 은 다시 22년도에 2억 9천이나 3억 초반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은 1억 후반대 7억대의 아파트들 마찬가지 전세가격이 2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줄 수가 있을까요? 전세를 들어갔는 분들은 또한번 돈을 물리는 사례가 벌어질 것이고 돈이 물렸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만다행이겠지만 경매로 처리가 된다면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도 아직도 현재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계시고 세대수가 많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더블역세권 역세권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역세권도 더블역세권도 초품아도 숲세권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는 아파트, 숲세권, 병풍같이 산이 둘러싸고 있다고 좋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숲세권은 누군가에게 대부분 만들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내가 금매물로 구입한 사례가 되겠지만 은 여기서 더 하락해서 가격이 내려온다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한번 추경 매수를 한 꼴이 된 거겠죠. 그리고 동일 매물을 묶어서 현재 매매가 80건이 나와 있고 전세가 12건, 월세가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를 80명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된다면 가격을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 가격은 아니지만은 바닥에서 구입했는 가격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전세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 대부분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구입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대구에 투기 세력이든 투자를 했든 간에 대부분 갭투자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많게는 다섯 여섯 개까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국 아파트 가격들은 폭락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재개발 때문에 빌라를 구입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묻죠. 빌라는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은 끝났고 다음 재개발이 있을 때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현재 2억, 3억씩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빌라를 구입하고 빌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때문에 낮은 층에 빌라를 구입했는 분들 마찬가지 돈이 물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투자로 빌라를 구입했다면 전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의 빌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구에 49만 3천 세대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나부터1 0까지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거래가 안되는 아파트들이 많고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아파트들이 많고 그중에 대부분은 깡통전세일 확률이 많다는 것, 빌라는 갖다 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재개발 보상금액으로 주택을 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물들은 부동산에서 접수 또한 관심 또한 가지지 않죠. 부동산 입장에서 문을 닫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재개발 투자를 보고 빌라를 구입했는 분들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평생 가져가거나 급매물로팔 때는 결국은 경매시장에서 그 아파트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대장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버머 W와 두산이브아파트 아파트의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 높으면 대장인가요? 그런 단어 또한 어디서 발생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머 W 상가는 평당 1억인데 며칠 사이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평당 1억이라는 얘기는 분양 평수가 20평이면 2 0억의 거래가 되었다. 과연 일반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20억씩 10매득씩 아파트 상가에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땅을 밟고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빌딩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상가나 분양 상가 대부분 저렴한 금액으로 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례가 기본인데 20억, 30억의 아파트 상가를 구입한다. 내가 아는 지인의 아는 지인은 지금 그런 아파트 상가를 구입해서 자기 돈, 웃돈 1억, 2억을 더 주고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를 구입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몇몇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입장에서는 대장아파트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은혜리이 12시만 넘으면 차가 막히고 매운속에스크를 끼지 않으면 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공기가 좋은 숲세권의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고 차량이 증가하고 매연이 생기고 교통이 좋지 않은 아파트들 가격대는 상승하고 시내권 아파트들 마찬가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린 적지를 하고 상권이 좋은 아파트, 수성구의 아파트, 범모동의 아파트,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니면 안됩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폭락해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해서 2억이나 3억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예전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것은 없습니다. 적당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은 시내권과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 그리고 매장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아파트까지 폭락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